너무 싫어 어떤 새끼야. 대지 <Minecraft> 어, 어어 <목요> 네. 예쁜데 네 많아가지고. 예 음. Montage, 오, 맛있겠다. <목요> 어 맛있겠다. 슈림프 맞지? 응, 저희 머 치즈버거 하나랑 림프도 하나랑 세트 A로 두개 같이 할게요 음료는 터토뻑고 펀더 파이네피트 그렇게 주세요 펀더 파이너 닭토뻑 여기가 음이야 같이 굉장히 어색합니다 여러분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네 그래서 어제 뮤미큐브 때문에 개빡 쳤다 여러분 꿀팁 어. 엄청하게탄산밥을 가보면 어린이가 녹아서 안되거든요면 이만큼 인정 알죠? 누구나 다하는 짓이 모르는 네. 사람들이 있어 당신 것들 해드릴까요? 네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하이애플맛 <웃음> 진짜 <웃음> 맛있어. 맛있어. <웃음> 나 <웃음> 나 근데, 나내 내가 써. 맛있어요. 골에서내 친구가 이런 거너게 없고 없 내가 어는게나 잘라 먹어라. 아니 나는 항상 조사먹어 한번만 크게는 편해 내가 방금 수입 들어보세요 이 컬러 이쁘다 근데 네. 별론거 같지? 포스트해주세요 옹영씨 네. 잠시만요 또 자기 이름 칠려고 응 음, 맞지? 유튜브 그래도 강바식 물을 주세요 어, 기깔납니다, 여러분들. 어머, 싫어요. 어떤 새끼야. 다음 영상에도 싫어 있을 겁니다. 오, 없네요. 있네요. 여러분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. 부끄러워. 좋아요. 아, 스타 체험하게 해드릴게요. 일로 와봐요. 어, 잘 나오는데요? 어, 너좀캔빨 받는다? 여기 내 카메라 제카메라입니다 보이세요? 뒤처지는 화필로 여러분들이 찍어 드리겠습니다 이거 사고 싶어요 그냥 이거 좀 괜찮다 많이 보여주세요 여기 저기 찐 생선이 있다 찍으신데, 저운데 네. 안녕하요 안녕하세요. 안안녕세요요요요 많이 약해지셨네요. 엄청 많이 먹었는데요. 칠곱 파 우리 뭐야? 왜? 제일 빠른 거야? 어. 어 그래? 빨리. 얘를 만났어요. 대학교 친구들 만났습니다 여러분. 좋아요 좋아요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n o 아 I d o 아 t k n <웃음> 내 브이로그야 오늘의 브이로그 무한리필닭갈비 <웃음> 먹고 <다> <웃음> 여기 틱톡커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그냥. 웃음> 여기 핑크 머리. 우리도 트윈룩이야 오늘 <웃음> <웃음> 어? 어, <그런데? 웃음> 야 그리고 뭔가 얘 지금 체크도 검정 흰 검정 흰이고 어, 멋있어 <웃음> 나도 원래 오늘 검 춤짜야 똥똥 띵나띵 우리 다 하나씩 먹을 것 같아 음. 우리 촬영하고 앞둔요 야하해말 이게 촬영이 약간 기가 빨리는 음. 그런 제가 오늘 촬영 열심히 했고요 그 결과물은 유튜브에서 확인하수있어너 그거 없어? 엣지 없어? 구독자 어. 네, 완전 뭐? 어. 아가너른족대지 <웃음> 근데 이번 진짜 12부터 화이트가 진짜 트2부터 화이트가 이쁘게 나왔어. 오, 원래 그 전에 화이트는 이쁘지 않아? 살짝 뭐라 그래야지? <목소리> 1레븐 화이트는 좀 별로였거든? 그래? 제가 개봉 받고. 너무 이제 떨긴다 나 이제. 야, 진짜 이쁘다. <목소리> 치즈 가든 뿌린 김치 볶음밥스. 한 숟두 개. <목소리> 엄청셔. 어? 응. 와. 엄청셔. 김치 그냥 무은 지급인데? 묵무 어? 지급이야. 음~~, 음. 아꼬꼬꼬꼬 설탕 좀 뿌려야겠는데. 음, 아, 뜨거워. 음 와, 김치가 씹히지 않고 녹는거 알지? 너무 사가. <웃음> 음. 맛있는게 김치가 너무 셔가지고 녹겠죠잉? 비벼 비벼 어우 달아 뭐 먹을 거? 나는 이따가 더갈 거니까 <웃음> 아이드로 먹을. 쿨 허벌은 근데 뭐예요? 티 종류 데 블렌딩 티예요. 이제 페퍼민트랑 레몬그라스 같은 먹을리고 감초랑 말린 사과 들어가서 좀 화사하고 달달한 느낌의 티가. 아 그러면 쿨허벌 소다 하나랑요. 어 근데 디카페인도 있어. 그냥 이따가 또 커피 먹을. 어 아, 그래? 저희는 네. 일반 라떼가 가장 대표 메뉴고요. 많이들 드시는 음. 메뉴. 아 그래요? 너 라떼는 안된 게? 어. 나 오트로 먹어보려지 그러면은 아이스로 해가지고요 우유 요걸로 할수 있어요 아이스라떼 오트로 변경해드릴까요? 네네 요즘에는 이렇게 오트 음료가 응. 그거야 대세 대세야? 인스타 사람들은 다 이거 먹어 난 그런 거먹라난서류 밖에 안 먹어 오랜만에 우디 집을 왔습니다. 이 사람이랑요. 오랜만에 왔습니다. 싱그러운 <웃음> 게 싫어졌어. 음. 됐어요. 먹어요. 손이 음, 음, 음. 안어하지않 즐길 수 있어. 그 음. <웃음> 음. 진짜 싱겁게 나. 우리 그때 심 어디냐? 심 성수에서. 그, 일단 우리 둘다 먹고. 이랬던데. 아, 이태원인가? 아니요. 했어요 편하신가 너무... 아, 네, 너무 예쁘게 해주셔가지고 <웃음> 염색 먼저 좀 할게요 네네 네. 머리 감고 왔어요 네안 감고 오셨는데 음, 안, 안 감고 오는 게더 좋아요 그쵸? 염색할 때는 안 음. 감으니까 <웃음> 아, 너무 진짜 난리가 나갔어. <웃음> 컬 쿨크림이랑 네. 오일 팩금 섞어서 네. 하니까 네. 너무 괜찮더라고요. 네. 음... 오늘 머리도 좀 잘라야 되죠? 어, 안에는 조금 어, 밀어주시고 아. 저도 기르고 음. 펌 하고 싶어가지고. 아, 안에만 조금? 네. 있다면? 겉에는 좀 다듬는 아, 정도만 해주세요. 겉에는 굳이 안 오고 잘라도 안 잘라도돼요 아, 될 그래요? 응. 오늘 염색하면 네. 컬이 조금 풀리겠죠? 늘어짐이 있을 네. 수 있긴 한데 저쪽으로 많이 막 흘리고는 하지 말아요 끝난 지야 꽤 돼가지고 이제 고객님이랑 되게 잘 맞을 것같은서그이 응. 거의 매장 직원 중에 있거든요 아, 진짜요? 아, 그래서 소개해줘요 <웃음> 안 나오시는구나 안 아, 뭐, 어제 백신 맞아가지고 아파가지고 아, 갑자기 못 나오게 돼가지고 선생님 백신 맞으셨어요? 저 1차 맞았어요 어. 이제 2차는 다음 달에 저, 저도 1차는 괜찮았죠? 1차는 다음날만 다음 팔면 조금 아팠는데 저... 2차는 다 죽으려고 어, 하그라고 그, 지금 죽을라 하더라고요. <웃음> 그래서 약간 걱정되고 있어요. 어떤 거 맞으셨어요? 화이자? 음. 화이자가 2차가 온 사람들이 꽤많으요다열마고안 네, 말리고 어. 하, 나가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. 어, 굳이 할게 없어요. 네. 그래 계속 깊피폰려고 계속? <웃음> 네 근데 혹시 저번 달에 한국보다더 네. 빠르게 또 가능해요? 가능해요. 길이만 아, 네. 조금만 더 있으면 더 작은 걸로 말면 되니까. 음, 근데 조금 더부해질수 음, 있긴 해요. 네. 앞머리가 되게 넓고 밝아지고서 카페 예쁜 데 많아가지고. 음, 음. 음. 그래서 그때 연휴 때 가가지고, 네. 문닫은 데가 꽤 있었어요. 아, 네. 다음에 다시 받보려고 와. 소스 엽서 고추는 데 많고, 네. 그떡도 좋고, 네, 많아요. 웨트웨어 느낌인 네. 가보다 네. 그거 마스크 새거 하나 줄까요? 아니요,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어차피 끝만 젖은 거여서. <웃음> 수고 많으셨습니다. 우선. 감사합니다. 확실히 염색하니까 깔끔하다. 어. <웃음> 엄마가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세요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 떨려 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아빨가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 음, 너무 좋아. 해답이 됐나요? <웃음> 네. <웃음> 엄청 오래 되셨네요? 그래가지고 네. 잘안 차도 없고 음. 친구들도 귀찮아서. 배고팡 먹으러 딱히 오는 별문이들이 <웃음> 없죠. 너무 맛있는데? 어, 맞아요. 잘 옮긴 거막블로그다봤어요잘안아 진짜? 요 음. 아, 글다 봤구나. 가능하 아, 좀. 아, 그런 것도 써놨어요, 손님이? 응. 음. 자주 가는 맛집인데. 응. 잘 익었다. 응. 아. 그런 거다써놨야 되구나. 맛있게 먹겠습니다. <웃음> 아니, 저도. 그냥 취미로 브이로그 같은 거. 책을 구매하셨다고요? 응. 무슨 책이요? 아이패드 12%, 프로, 아니, 12%가 아니라 아이패드 프로 1 테라 들가가 280분. 저도 이제 매직키보드 사니까는 한 320분인데. 선생님 그럼 내 뿔을 사시버렸어요. 아. 그런 거잖아요 어제도 바다가 너무 고급어서 혼자 으락? 이분이야! 라고 들렸더니 너무 맛있게 먹는데? <웃음> 갑자기 엄마가 식욕이 없다고 식사 안 하신다 했다가 음. 그 유튜브 보고 갈릭탕느는 진짜? 너무 맛있어. 깔끔하다. 음. 근데, 이거, 그저께 담는 거예요. 생일 영상을 수십 번 해서 어디 가셨다고, 어디 가셨다고, 아, 어, 더보데블이해가지고어디저어디에서딱 뒤돌아봤는데, 바로 옆 건물에 있는 거예요. 아, 진짜요 제가 가가지고 말했죠. 제가 이 유튜브를 보고 왔어요 했더니, 사장님이 안다고. 아, 어, 사장님 계셨어요? 네. 헉, 이분 안다고. 어, 사장님 진짜 좋고니요 약간 오시면 드실 때, 갈릭을 번복해서 드신다고. 맞아요. <웃음> <웃음> 그래서 저도 갈릴도서 이만큼 나요. 갈 맛있죠. 아, <웃음> 게 <웃음> <웃음> <웃음> 저는, 저는 미팅 갔다 왔고 오늘 아무것도 안 먹어가지고 오케이. 순대, 떡볶이, 고마 김밥. 느낌. 이렇게 포장해습니다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너무 배고파가지고 엄마야 치 엄마 렌즈에 돌리자 또 <웃음> 올려줬어요. <올려주대. 웃음> 떡볶이 콩나김밥이랑 이거크 라지야? 대형이야? 약기 난두. 뭐 먹고 싶어요? 김밥 하나 줄까요? 네, 김마이 네. 아프면 항상 <놀라> 플랜타운 선생님이 이제 뭐야, 안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컵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. DM을 보냈는데 진짜로 보내주셨어요. 감사합니다. 요 머그가 인스타에서 너무 예쁜 거예요. 살라고 팔로우를 해놨는데 요 대표 선생님이 미국에 가신다고 해가지고 요 예쁜 컵을 두 개나 보내주셨어요. 오, 감사합니다. 예쁘게 쓸게요. 요렇게 두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구독자 선생님이 보내주신 옷을 또 까봐야지 구독자 선생님을 처음 만났는데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쇼핑몰 옷이랑 이렇게 또 편지까지 주셨어요 그 알탕 해물탕 먹은 그 구독자 선생님잘 먹었습니다 선물을 한번 풀려보겠습니다 한번 입어볼까요 밑에는 반스만 입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고 요런 요런 옷으로 선물해 주셨어요 <웃음> 감사합니다 선생님 너무 잘 맞아 짤무어 아우 <목소리> 맛있겠다 남들이 보면 엄마가 못먹댄는줄 알고 음. 어. 어, 아주 잘 드시네. 나? 응. 오늘 먹고 싶었어. 음, 우도 가고 싶었던안그니까아 뜨거. 어떡하지? 아다 이거. 만먹 <웃음> 음. 음금 음. 음. 음. 음. 음.